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새로운 게임 블레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오픈 날짜입니다 4월 초중으로 예상됐던 오픈일이 3월 3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은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추후에 공개되면 댓글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에서 만든 블레스는 탱! 딜힐 역할 구분이 있는 MMO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이 역할이 꼭강제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스킬도 변경하면서 유저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기 드문 MMORPG 장르에서 논타겟팅 액션을 어...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키패드에서 회피 버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수동으로 해야 하는 게임은 아니고요. 오토 타겟팅과 자동 사냥은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 선택에서 종족별 모든 직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닌 종족별 직업을 할수 있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버서커 레인저 클래스는 하비히츠, 판테라 종족 가디언은 모든 클래스가 다할수 있네요. 팔라딘 메이지 클래스에는 마스크, 아쿠아엘프 종족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클래스 소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알아볼까요? 클래스 모바일에는 아쿠아엘프, 판테라, 마스크, 하비히츠 4개의 종족이 존재하고 총 5개의 개성 넘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캐릭터는 용기와 명예, 그리고 기사도를 중시하는 하비치 종족의 가디언 클래스입니다. 가디언은 한손 검과 방패를 사용하고, 파티에서는 탱커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그로 관리 스킬과 파티원들의 방어력을 상승시키는 파티 버프 등을 통해 파티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비치 종족의 또 다른 클래스인 레인저입니다. 레인저는 활을 무기로 사용하고 파트에서는 원거리 물리 딜러 역할을 담당합니다. 높은 치명타 확률과 적과의 거리를 벌리면서 피해를 주는 전투 스타일로 적으로 만나면 매우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아 다른 대륙에서 넘어온 이방인들인 마스크 종족의 팔라딘 클래스입니다. 팔라딘은 한손 둔기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하고 파티에서는 힐러와 서브탱커 역할을 담당합니다. 파티원들의 최대 체력량을 증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등의 지원 및 힐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킬들을 장착하고 전투에 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전투를 할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힘과 우용을 숭상하는 전사의 종족 판테라의 버서커 클래스입니다. 버서커는 거대한 양손 도끼를 사용하고 파티에서는 근접 물리 딜러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어나 회피보다는 적진에 뛰어들어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공격에 특화된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천년 왕국 마법의 정수를 계승하는 추방자들인 아쿠아엘프 종족의 메이지 클래스입니다. 메이지는 양손 지팡이를 사용하고 파티에서는 원거리 마법 딜러 역할을 담당합니다. 화염과 얼음, 바람 등 다양한 속성의 마법 스킬들로 넓은 영역을 공격하는 모리 사냥에 특화된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영상은 별로 특별해 보이는 건 없어 보입니다. 직업별로 스킬을 상황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했으니 영상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바로 평타로 공격시 게이지가 차는 거 이거입니다. 게이지가 끝까지 차게 되면 직업별 특수 스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쿨타임은 28초짜리로 보이네요. 매지션 사냥을 보시면 평타 공격이 멈추니 게이지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블레스도 다른 게임과 같이 MMORPG에 있는 퀘스트, p v p 필드보스 등 기본적인 요건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탐험 컨텐츠입니다. 맵에 곳곳에 숨겨진 탐험물을 발견하거나 보고하는 등의 활동으로 캐릭터 성장이 가능하게 해주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이 없다 보니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보물상자 같은 걸 찾거나 특수던전 등 있지 않을까 싶네요. 블레스 모바일도 길드 컨텐츠가 주 컨텐츠인데요. 무려 랩 1부터 바로 길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길드 상자 상시 버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길드 성장에 따라 혜택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생성한 캐릭터로 플레이를 위해서 필드에 진입을 합니다 필드에 진입을 하면 초보자 길드에 가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블레스 모바일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길드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캐릭터 명 위에 가입이 된 초보자 길드 명도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가입이 된 초보자 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초보자 길드에서 유저는 30레벨이 될 때까지 아무런 부담 없이 길드의 기본 컨텐츠들에 대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뭉쳐진 길드원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입이 된 초보자 길드이지만 길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업적을 함께 달성하거나 함께 파티를 맺고 플레이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길드 버프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레벨이 되면 플레이어는 초보자 길드를 졸업하게 됩니다. 물론 졸업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신인 모험가 타이틀을 받게 되고 새로운 길드에 가입시 신인 모험가 효과가 적용됩니다. 길드 기부, 길드 출석시 보상이 두배로 받는다고 하네요. 7일동안 유지가 되니까 졸업 후엔 빨리 새로운 길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게임사에선 길드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지원해준다는 건데요. 정모 등등 해당 모임 장소를 지원해주고 운영진도 직접 온다고 하네요. 매번 해주는 지원은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길드마스터한테는 특별 특별한 권한을 준다는데요 예시로 보여준 것이 바로 길드원 관리인데 해당 길드원 한 명을 골라 아이템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템이 없는 유저에게 템을 맞추라는 등등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인게임에서 어떻게 작용되는 것인지 그냥 메시지창으로 보여지는 것인지는 직접 보여주지 않아서 오픈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길드 마스터 권한은 계속해서 길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고 하네요 장비에 관해 무기, 방어구는 뽑기가 없고 최고 등급까지 논스톱 성장을 말했습니다. 이거는 A3에 나왔던 장비 시스템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장비 실패시에 대한 아이템 터진 패널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뽑기는 없지만 악셀 뽑기는 있다고 하네요. 그외탈것 같은 거에도 뽑기 없이 인게임 내 재화로 기본적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c 비트를 보니까 펫 시스템도 있고 펫 뽑기도 있더라고요. 아직 재화당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픈 후에나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레스 모바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길드 위주의 게임이다 보니 게임의 즐거움이 길드에서 갈라질 것 같네요. 적절한 수동 플레이도 필요하다고 하니 만약 자동사냥으로만 싹다 하는 지루한 게임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에 사전 예약 및 공식 카페 주소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